어, 지금 미국에서는 뭐 우선은 각 주별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뉴욕 관련한, 뉴저지 관련한 것들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어, 이번에는 이거는 주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웃음> 대상으로 한 그 인센티브 혜택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지금 CVS가 새롭게 실시를 한다는 거죠. 음. CVS 약국이죠. 네. 이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 저도 거기서 맞았지만 네. 근데 이제 CVS도 점점 이제 그 접종자들이 줄고 있겠죠. 그래서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 아주 아주 대박 경품을 음. 걸고 지금 행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 CVS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 우선은 다섯 명을 추첨을 해서 네. 5,000달러를 어? 어, 준대요. 다섯 명한테. 네. 추첨 근데 전국 대상이니까 전국으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섯 명 5,000달러 주고요. 그 다음에 50명을 선정을 해서 그 50명한테는 500달러 아 이런 쪽도만 받아도 그러게요 6월 그러게. 1일부터 맞은 사람만이에요? 네 음... 안타깝죠 아니 맞은 사람들도 가능할래나? 하여간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서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거니까 네. 어쨌든 그거는 네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상품이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알죠?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음. 여기가 이제 뭐뭐 뭐 카리브해 로도 많이 가시고 한 분도 이거 타고 많이 가시죠. 알래스카도 가고 음. 유럽 이런데 가는데 이 크루즈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무료 크루즈 여행을 제공합니다. 오. 크루즈 패키지는 그 이제 말씀드린 뭐 카리브에 알래스카 유럽 이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일간 일주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고 2인용 발코니 객실도 오. 제공한 니다 이게 다 CBS에서 하는 거예요. 그음에 프락터 앤갬블사가 슈퍼볼 VIP 여행 패키지 이걸 당첨자 두 명에게 경기 티켓은 물론 항공료와 호텔 숙박 와. 비용 일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첨하게 아까 다섯 명 오천 달러, 오십 명 오백 달러뿐만 아니라 이런 것다 있는 거요. 그다음에 버뮤다 관광청이 항공료와 디럭스 호텔 삼박 숙박권을 내놨어요. 왕복 교통 비용 일체가 포함된 여행 패키지 다섯 명한테 제공한다고 합니다. 에. 이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트 앱이죠. 힌지라는 곳에서 데이트 비용 100달러 기프트 카드를 500장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한 커플을 선정해서 5,000달러 기프트 와. 카드도 제공하고요. I heart media. I heart media. 아, 여기에서 I heart music festival에 참가할 수 있도록 1등석 항공료, 오. 호텔 체류 비용, 아티스트와의 무대 뒤 만남을 포함하는 VIP 패키지제. 오. BTS가 오면 만날 수 있겠네. 그러네. 이게 내년에. 이, 이렇게 상품이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CBS 웹사이트에 가면 One Step c l o s r 라는게 있어요. 거기 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경품 행사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응모를 해야 그 대상자가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6월부터 6주 동안만 매주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와. 경품들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음.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 상품이 되게 빵빵하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 mm -hmm.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경품행사를 합니다. 오. 유나이티드 항공 타고 이제 국내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경품행사 이름이 Your Shot to Fly 에요. 음?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기간 동안 하는 건데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 플러스, 마일리지 플러스 계정에 백신 접종 증명서 카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당첨 대상이 됩니다. 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맞은, 맞은 분들도 다 오, 되는 거예요. 오. 자기 백신 접종 카드 딱 네.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상 미국 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오는 7월 1일에 우선은 추첨을 하는 아니, 우선이 아니죠. 오는 7월 1일에 추첨하는 대상 5명. 그러니까 7월 1일에 5명을 추첨을 하는데 여이 5명한테는 동반 1인과 함께 전 세계 유나이티드 항공 취향지 어디든 갈수 있는 무료 탑승 서비스를 1년간 횟수 <웃음> 제한 없이 대박.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고 한국 갈수 있나요? 중간에 갈아타야 되나? 몰라요. <웃음> 어. <웃음> 괜찮죠? 어, 네. 5명. 1년간. 그 다음에 이제 어. 6월 한달 동안도 또 추첨을 해요. 그 30명을 총 추첨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국내선,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역시 목적지에 상관없이 2매씩 어. 제공한다고 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당첨자는 1등석 포함해서 좌석 등급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야, 음, 1등석 좋다. 한번 타보고 싶네요. 좋다.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 당공은 음. 그냥 뭐쪽죠 본전이죠. 뭐. 내거 찍어서,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네. 요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각 주마다 뭐 복권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음.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여러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